2016년 초반에 일본 서버에서 이벤트식으로 메모리얼 정보를 풀었던 때 캡처한 자료들입니다. 다만 미메이드랑 통합하면서 이전 공지사항들이 싹다날아가서 출처를 표기할 수가 없고 그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마지막 자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증명한다면 2016년 초반에 있고 설정에 관심 많던 일섬 유저를 찾아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우니 실상 믿거나 말거나 라는 거. 션은 옛날부터 노력하였지만 제대로 보답받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실에 절망했던 션은 모든 것을 버리고 페인처럼 생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인만큼은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서 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진심은 션의 마음에 닿았고 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션은 점점 실적을 내어 지금은 네드컴퍼니의 볼링 현장의 반장직까지 올라갔습니다. 션의 메모리얼에는 그녀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했던 때의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선 뭐 말할 것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프는 예전에 로크타운의 상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라이프의 집은 가난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장사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돈을 구워 자신의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희망을 가지려던 찰나 공백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공백은 가게를 삼켜갖고 자신에게 남은 건 그저 빚뿐이었습니다그빚을 갚기 위해 그는 네드컴퍼니 용병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의 메모리얼에는 돈을 벌기 위해 몸을 던졌던 라이프의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용병으로 뛰기 시작한 라이프의 배경이야기로 그 여파가 상당한지 용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의 거짓골을 못 벗어나는 라이프의 이야기입니다. 에릭은 어렸을 적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몸을 쓰는 일이 자신과 맞다는 것을 느꼈고 동료들은 차별을식 대하는 그의 태도에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이 공업현장에서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엔지니어야말로 그가 꿈에 그리던 인물상이었습니다. 현재 에릭은 네드컴퍼니에서 만났던 인물과 같은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에릭의 메모리얼은 그 공업 현장에서의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플레이어를 위해 월급을 털어 gps를 사주거나 션을 회유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등 에릭의 성격이 배경이 된 이야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백 전 미리엄은 간호사였습니다. 소화병실 근무는 고된 일이라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그녀는 언제서부턴가 사무적인 냉담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한 병을 앓고 있는 소녀를 만났고 소녀의 순수한 마음은 고된 일로 쌓여진 미리엄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갔습니다. 소녀에게는 동물원에 가고 싶다는 단 하나의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박한 꿈조차도 병원에 갇혀있을 수 밖에 없는 소녀에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리엄은 소녀가 오래 살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녀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자 서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백 발생 후 이능력자로 각성한 미리엄은 배습률교 의료부대 포춘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리엄의 메모리얼에는 소녀와 미리엄이 같이 지냈던 시절의 귀중한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나름 해피엔딩이라고 볼수 있는 미리엄의 뒷이야기로 치유기의 이능력을 지닌 미리엄의 근본이라 할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에 따르면 저나이세종내 에바라는 거 리타의 가족은 양친과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의 4인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친은 동생을 낳고서 며칠 뒤 교통사고로 유병을 달리했고 리타는 남겨진 단 하나의 혈육을 키우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캔더스시티에서 동생이 혼자 쓸쓸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리타는 일이 바빠서 일주일에 단한 번만 만나러 갈수 있었습니다. 뼈 빠지는 노력 끝에 모은 돈을 가지고 동생에게 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공백현상이 일어나서 좀처럼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캔더스시티에 소유증크가출연했고 동생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리타는 더이상 아무도 없는 고향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동생을 잃고나서 지금까지 번 돈으로 살아가봐야 이런 삶에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가? 위너는 다시 캔더스시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리타의 메모리얼에는 리타의 동생에 대한 애정이 추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리타가 악녀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캔더스 시티를 재력을 이용해서라도 예전으로 돌려놓고 싶어하는 설정의 뒷이야기입니다. 아크싱 레코드 리타의 골드러시 또한 돈을 이용해서 캔더스를 더럽힌 족속도를 날리고 싶어하는 염원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이야기에 따르면 2019년 1월에 변경된 축제를 즐기는 듯한 리타 일러스트는 주제를 잘못 잡았다 할수 있습니다. 로버트의 아버지는 캔더스 시티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캔더스 시티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에 따라 나가 도시의 이것저것 얼굴이 비쳐가며 시민의 생활을 직접 느꼈습니다. 좋아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도시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로봇트의 메모리얼에는 고향을 사랑하는 그의 노력과 애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리타처럼 캔더스를 지키고 싶어하는 로봇트의 이야기로 사실 리타 쪽이 임팩트가 세서 묻히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론는 예전에 부잣집 집사로서 일했었습니다. 그 집의 아가씨는 세상 물정 모르는 교만한 면모가 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사는 세상은 달랐지만 아론은 아가씨에게 끌리고 아가씨 또한 아론에게 끌렸습니다. 신분의 중요도가 그리 큰 시대는 아니었지만 부자 집안의 아가씨와 집사 누가봐도 맺어지기 힘든 관계였습니다. 스쳐가는 시선과 미약한 몸짓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아론과 아가씨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론만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론은 아가씨가 좋아했던 개자리의 영감을 얻어 지은 이름인 캐서린이라는 이름의 딸과 함께 캔더스시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론의 메모리얼에는 너무나 행복했던 그 때의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헨리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고 그는 그게 너무나도 싫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깊이 필고 출세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신념을 다잡으며 공부에 몰두했고 이웃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헨리의 양치는 무리를 한 나머지 간호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헨리의 마음속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신념과 양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부딪히고 괴로워하는 친제식을 보고 있던 양친은 어깨에 짐을 덜어주고자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헨리는 사라진 양친을 차지하지 않았고 행방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뒤 헨리는 네드컴퍼니에 입사했고 날던 새도 떨어뜨릴 노력으로 네드컴퍼니의 간부를 증급했습니다 양친의 행방은 지금도 불명인채 남아있습니다. 헨리의 메모리얼에는 뼈와 살을 깎는 노력으로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했었던 신념이 새겨져있습니다. 도울오크의 절대 악역인 헨리에 대한 뒷이야기로, 헨리가 악역이 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였지만 그로 인해 존경하는 부모를 잃고, 인성이 삐뚤어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높은 고지를 오르고자 했었던 헨리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메모리얼이라 생각됩니다. 류코와세츠카의 부친은 별습류그 연합 소속 파일럿입니다. 부친의 이름은 카이엔으로 카이엔과 아내는 금실이 좋아서 아내는 언제나 카이엔의 신변을 걱정했습니다. 임무로 멀리 떠날 때는 그저 남편의 무사를 기원하며 기다렸지만 아내는 공백이 끌려가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카이엔은 삶은 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지킨다며 생전에 아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인에게 사랑하는 두 딸을 맡기고 다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요코와 세치카의 모친의 메모리얼에는 남편의 신변을 걱정하던 아내의 가족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지만 아카식 레코드의 예전 스킬이름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인데다가 공중으로 뛰어오는 스킬이라 아버지가 죽은 것 아니냐며 패드립 카드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하이퍼는 별숲리그의 연합에 입대하기 전 도로 공사장에서 일했었습니다 원래는 육상선수를 노렸었습니다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키고자 했던 가족들의 삶은 갑작스레 나타난 공백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하이프는 그뒤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책임을 갖고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 화가 되어 부상을 입고, 현재는 지위를 토우르에게 맡기고 요양중입니다. 하이프의 메모리얼에는 가족을 위해 살자 맹세했던 아버지로서의 노력이 새겨져 있습니다. 개그 캐릭 터겸 나른 짐지 캐릭인 하이프 대령의 씁쓸한 뒷이야기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그 가족마저 공백이 아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얼에는 육상선수라고 나와있는데 서버퀘스트를 보면은 권투선수를 노렸다고 나옵니다. 라우퍼에게는 존경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상막한 네드컴퍼니에서 그 상사만은 부활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와 맞지 않아서 회사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라우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필요없는 것은 버려진다는 현실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 이후 라우퍼는 회사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 되지 않기 위해 맹목적으로 복종했습니다. 라오퍼의 메모리얼에는 세간의 엄정함을 보였던 상사에 대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드컴퍼니의 어두운 면모를 보이는 이야기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쓸모가 없으면 가차 없이 버린다는 네드의 분위기를 묘사한 메모리얼입니다. 카차는 어떤 남자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등학교 교사를 꿈꾸던 카차가 처음으로 수업 실습을 했었을 때의 학생이었습니다. 남자는 카차의 삶의 방식이 이끌렸고 카차도 그 남자를 통해 가르쳐주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차는 그의 직장인 주유소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공백에 그레이스시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미아가 된아이들이 갑작스레 늘어나자 카차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꿈을 포기하고 미아들의 선생님이 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뒤그 그 남자와는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카차의 메모리얼에는 서로를 의식해도 엇갈릴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기말이 닥치자 자신의 꿈과 사랑을 버리고서 고아원에 들어서게 된 카차의 뒷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성직자 아닙니다. 얼굴도 못생기게. 민우의 부친은 데브타운에서 간판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민우를 사업장에 데려가서 같이 놀던 가정적인 부친이었기에 민우도 그런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어와 민우의 양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민우에게 있어 그것은 큰 트라우마였고 그뒤 항상 야구배틀를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우는 그레이스시티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의 메모리얼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우가 배틀을 손에서 놓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는 이야기로 고아원 서브스토리에서 어느정도 언급이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민우가 훗날 히어로가 되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레미는 히어로를 동경했습니다. 특히 공중을 날아다니는 히어로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시달리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서 위험한 일에 몸을 날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빌딩의 청소부의 일을 했던 것 또한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몰아붙여도 현실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에 부딪치면서도 언젠가 힘이 눈을 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레미의 메모리얼에는 히어로가 되고 싶어 위험한 일을 마다한틈때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인공과 상협을 보며 히어로에 대한 동경을 지니던 제레미의 근본이 되는 뒷이야기로 3장 에필로그 끝자락에서 켄트가 제레미한테 제레미, 힘을 원하십니까? 하며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레오나는 에어리언 아인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네드컴퍼니의 정식 사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네드컴퍼니의 지원이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의 상담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시험에 통과한 그녀는 정식으로 네드컴퍼니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후 캔더슨시티에 발령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오나의 메모리얼에는 기밀사항이 많은 조직이 들어가 초기에 당황했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판에서의 제목은 다름 아닌 절대복종으로 인게임 메모리얼에서는 그저 한없이 수상한 조직이 들어가서 불만조차 내지 못하고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순응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루시의 개발자는 냥냥 프린세스 루시! 라는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루시의 외형을 따서 AI 루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루인포트리스에 근무하는 연구원은 비인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악몽같은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는 만화 세계에 심취하면서도 만화 안에 그녀를 현실에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 주인공을 모델링하여 루인포트리스의 AI로 만들어냈습니다. 루시의 개발자의 메모리얼에는 최애키를 현실에서 만나고 싶어했던 신념이 새겨져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네다십 입니다. 별할 말은 없네요. 뭐... 조금... 부럽다는 것 정도? 클리니의 마스터는 힉스와 같이 프로젝트 방조의 연구자였습니다. 프로젝트로 죄악감을 느끼던 마스터는 우연히 발견한 탐색 로봇의 청소로봇으로 개량했습니다. 처음에 청소도 제대로 못하던 클리니에게 쓴소리나 할지언정 포기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시원의 출연에 의해 마스터는 생을 마감했고 클리니는 마스터의 배려를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리니의 메모리얼에는 마스터로부터 받은 청소도구에 대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정리한 클리니의 이야기로 세구자 네드컴퍼니에 순응했지만 그로 인해 히스와 같이 죄악감에 몸을 앓던 연구자가 클리니를 통해 희망을 얻고 클리니 또한 연구자를 통해 희망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리니의 마스터는 네드컴퍼니한테 벌어져서 기밀 유지를 위해 루인포트리스에 매장되었습니다. 이안은 한때 네드컴퍼니의 건설현장의 직원으로 루인포트리스에서 일했었습니다. 당시 네드컴퍼니는 노동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던 경제력이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이안은 거기서 지키고 싶은 사람인 매거즈를 위해 괜찮은 척을 하면서 살아남으려 노력했고 그런 글을 보면서 그녀는 그의 공구들을 손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안이 건설현장의 부조리함을 상층부에 고발했다가 해고당하고 시원의 폭주 이후 매거즈는 행방불명되어 둘은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메거즈의 메모리얼에는 그를 걱정하면서도 행복했던 때의 추억이 새겨져있습니다. 메거즈는 아이언 포트리스, 현 루인 포트리스에서 장래 유방한 로봇 설계자였습니다. 이안은 메거즈와 친해지고 싶어 로봇을 분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연인이 된후 이안과 메거즈는 때때로 로봇 칩에 비밀 메시지를 보내주고받으며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건설 현장의 부조리함을 상청부에 고발했다가 해고당하고 시온의 폭주 이후 메거즈는 행방물명되어 둘은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안의 메모리얼에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기억이 새겨져있습니다. 네이드에 버림받고 연인을 죽임당해 복수를 갈망하는 이안에 대한 이야기로, 이전에 블랙기업이었던 네드컴퍼니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메모리얼입니다. 힉스는 프로젝트 방주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죄 없는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평신의 자신의 죄의 무거움 또한 이해했습니다. 힉스는 스스로의 죄를 후회하며 밤마다 속죄를 빌었습니다 상층부의 명령에 따라 머지않아 루인포트리스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이어스 오로커가 탈출했다는 소문이 돈때 속죄를 위해 다시 루인포트리스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힉스의 메모리 아래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죄에 갈등하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메인스토리에서 보였던 힉스가 루인포트리스로 돌아온 계기로 인게임 이야기를 보면 힉스 또한 통제된 환경에서 감시받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이크는 네드컴퍼니에 많은 금액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 루인포트리스에 들어왔습니다. 루인포트리스에서 진행되는 몇 비밀프로젝트의 보완을 위해 회사는 버리패드를 투입했던 것이었습니다. 투입된 사람들은 그 요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전달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버리패로 쓰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요새의 비밀에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니어소울워커의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는 비밀을 밝히지 않는 대가로 프로젝트 방조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시온에 출현 이후 살아서 루인포트리스를 떠난 그는 더 높은 직위를 노리고자 니오 소우로크의 보조 임무에 다시 지원했습니다. 제이크의 메모리얼에는 자신의 위에서 분투했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니오 소우로크를 제거하기 위해 힉스와 같이 파견되었던 제이크의 이야기로 버릴 폐라고 의역했지만 일본어 원문은 스테고마로 직격하면 버릴 장기말이란 의미입니다. 에노군 루인포트리스가 아이언포트리스라 불렸을 때아쿠시 개발자의 부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에녹의 모친은 에녹을 출산하고서 세상을 떠났고, 레드컴퍼니는 홀로 남겨진 에녹의 부친에게 딸의 프로젝트 방주에 참가시키자 했었지만, 부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부친을 고깝게 본 회사의 상청부는 아크십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을 기해 부친을 살해했고, 에녹은 프로젝트 방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니오 소울워크 에녹이 탄생했습니다. 에녹의 메모리얼에는 사랑하는 부친에 대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메모리얼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으로 니어 소울워커, 즉 프로젝트 방주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네드컴퍼니가 얼마나 악독 같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본 사람들의 반응 또한 장난 아니더군요. 여기에 메모리얼 장사와 관련 npc와도 연관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점가인 아이스케어랑 상인이었던 라이프 호화저택기였던 메이즈 빅마우스랑 부잣집 집사였던 아론 코이드레인의 무대인 데브타운이랑 데브타운에 살았던 위누 프로젝트 방주의 주 무대인 아크쉽과 해당 프로젝트의 희생자인 에도 이외에 여러가지 많으니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여 인게임 스토리를 보고싶은데 메모리을 찾기 귀찮다 싶으면 우리의 영원한 친구 꺼라이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시 자체가 사라진 자료들인데다 애녹 이야기해보면 또 지멋대로 쓰다가 설정 충돌이 나고 이거 검사에 생각 없이 막 나가는 걸로 봐서 다른 스토리 또한 나중가 가지고 날려먹을 설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젠 믿거나 말거나 라는거